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10월 26일이었죠. 저희 돈파는 가게에는 강달러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그 다섯 가지 이유를 동영상으로 10월 26일에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원달러 한율, 적 달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체크한 때가 바로 10월 26일입니다. 이 때가 조금 오르다가 최근까지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한달 남짓 한 동안에 달러는 그러면 얼마나 빠졌을까요?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이게 주식도 아니고 환율이 한달 남짓 한 동안에 10%가 빠졌다. 엄청나게 빨리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폭락한 거죠.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자, 그렇다면 내년도 2023년에 달러는 어떻게 될까? 자, 제가 내년 또 2023년 또 경제를 거려볼 수 있는 몇 가지 콘텐츠를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첫 번째가 달러입니다. 2022년 올해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 세계 경제, 금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한국 경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2023년 달러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그래서 내년도 경제를 그려보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달러다라는 거죠. 동는 가게는 내년도 달러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 공은 한국에 왔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국가 간의 상대 비교입니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가치를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상대 국가의 경제가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 경제가 강하고 한국 경제가 약하면 달러는 비싸집니다. 반대로 한국 경제가 강하고 미국 경제가 약하면 원화가 세지고 달러는 싸지죠. 그런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그 영향으로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체급 차이가 다르죠. 체급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또한 미국은 원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축통화 넘버원이잖아요. No. 그래서 이 달러의 움직임, 즉,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변화보다 원달러 한 줄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2023년도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은 한국에 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예컨대 원달러 한 줄에서 미국 변수와 한국 변수가 있다고 하면, 미국 변수보다 오히려 이제 한국 변수가 내년도 달러, 원달러 환율에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관련해서 올한 해, 그런 게 2022년 돈 파는 가게가 달러 관련 영상을 한 세가, 세 꼭지 정도 올렸는데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죠. 1월 17일 날, 1달러가, 원달러가 한 12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다 달러가 조금 오버가 됐다. 조정받을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달러 지금도 쌉니다 라고 달러 자산을 가질 것을 말씀드렸고 7월달입니다. 7월 27일 날 1달러가 1300원을 다시 넘었을 때 그때도 달러가 조금 오버슈팅 됐다 떨어질 수 있다고 라 했을 때 아직도 달러가 없다고요. 달러 자산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10월 26일 날 언론들이 1달러 1500을 간다라고 갈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날 강달러 끝났다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한달 남짓 동안에 10% 아주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강달러가 끝났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내년도, 내년도 2023년도의 달러 방향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한율 조작을 용인하고 있었다 자 각국의 환율 조작을 용인한다는 것은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환율 조작, 한국, 뭐 중국, 일본 등등의 환율 조작을 용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는 결코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환율 조작을 용인하고 실제로 중국, 한국, 일본은 적극적으로 환율에 개입해서 환율 방언을 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환율 조작을 미국이 눈감아 주었을 정도로 환율 자체, 즉 달러가 너무 오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지, 느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영국 국채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자그 파운드화도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파운드화가 굉장히 난리를 치면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죠. 그런데 파운더화가 난리가 났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거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러면 파운더가 안정이 되면 달러화가 약세로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올해 달러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은 결국 미국 금리를 강하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첫 번째 요인이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 서서히 정점을 찍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봇 방향 전환,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식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 달러가 강달러가 끝날 것이다라는 세 번째 요인, 네 번째는 이미 끝났습니다.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 의미들이 있죠. 이게 되니까 강달러를 그때까지는 유지할 거다. 던데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임박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달러가 강세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었고 다섯 번째는 뭐 지금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겨울을 기다리고 있죠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 부분 때문이죠. 가스에 어존했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아주 냉혹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동맹을, 나토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달러까지 계속 강하게 가버리면 유럽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끝나고 이제 서서히 겨울이 오던 때였으니까 이제 미국이 동맹을 배려해야 할 때다. 그래서 강달러를 꺾어야 될 때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모두 강달러를 꺾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 2023년 달러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율 요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2000, 그 같은 환율 요인에 대한 이해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전망을 좀 해봐야겠죠. 그것들을 서로 한번 묶어봐야 되는데. 자, 환율 요인은 크게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달러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즉,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 기축통화에서의 달러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한세 가지 정도. 세계 금융시장, 또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이런 등등의 달러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금융시장은 내년에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불안이 많이 완화된 상태죠. 아까 보았듯이 달러가 계속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급등세를 찍으면서 특히 뭐 어, 영국의 국채 사태,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 국채 시장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죠.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환율 요인의 환율 요인 세 가지 가운데 기축 통화, 달러,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이 완화되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 근데 계속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속도 조절론, 금리가 8분 응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목표 금리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 자체는 내년에 오히려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바로 경기 침체. 자, 세계 정치 보겠습니다. 정치 보면 뭐 단순하게 지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하게 전개될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또 산유국인 중동, 특히 중동과 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등등해서 미국과 산유국인 중동과의 관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불안이 완화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율 요인. 첫 번째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인데 두 번째는요, 상대성 요인입니다. 자, 상대성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돈과 한국 돈, 즉,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비교, 우위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 이제 미국 경제보다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한 내년도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수출이라든지 최근에 파업 이런 등등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주겠죠. 예, 근데 미국은 그대로인데 한국이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볼때 제가 상대성 요인으로 볼 때는 내년도에 불안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환율 요인 세 번째는 주변국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 달러는 어떤 통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 민감하냐면 유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럽이 좋지 않았고 또 파운드화도 좋지 않았고 등등 해서 유로화가 달러에 밀렸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해복 되면서 내년에는 유럽이 조금 더 기지개를 편다라고 보면 주변국 교인 가운데 달러 유로화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다. 자이 달러 유로화는 달러 중심으로 본 거고요. 자두 번째 달러 위안화가 있습니다. 달러 위안화는 한국 경제, 한국 수출의 제1수출국은 바로 중국이죠. 즉 우리가 동조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안화와 원화는 워낙 교역량이 많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자, 그랬을 때, 달러 대 위안화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원화도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요즘 중국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죠. 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볼 때, 자, 달러 유로화는 나름대로 이제 불안이 완화되었다. 그런데 달러 위안화 관계에서는 불안이 완화 또는 뭐 불안의 증가보다는 지금 나타나 있는 불안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 달러 환율은 상대성 요인인데 즉 미국 요인이 있고 한국 요인이 있잖아요. 미국 요인이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 달러 환율에 한국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만 적게 영향을 미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리해 보면 자 미국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쪽이고 한국 요인은. 불안이 증가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국 경제보다 훨씬 커져 한국은 미국 경제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요인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요인의 불안이 완화된다는 것이 한국 요인의 불안을 증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롭다. 원달러 환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미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한 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요인보다 한국 요인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내년 2023년 달러에 대해 키워드를 공은 이제 한국에 왔다라고 잡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수도, 수출, 주도 경제죠. 수출이 없으면 한국은 망합니다. 그죠? 예, 수출 주도금 경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독보적으로 수출 주도 경제의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수출을 주도하는 경제에서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크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이게 불가항력적 요인인데 예데뭐 세계 경제, 또 한국의 1등 수출국가인 중국 경제들은 뭐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불가학력적 요인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뉴스죠. 지난 11월 달 기준 수출이 두달 연속, 10월 달 11월 두달 연속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11월에는 달 작년 동월 대비 무려 14%를 급감했다.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이 주력인. 그 다음에 거기 또 우리의 자랑인 반도체도 엄청나게 수출이 감소했다. 또 옆에 있는 기사 보면 뭐 수출 두달 연속 마이너스 앞서 말씀드렸고 무역 수지 조차도8 개월째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로 벌이 벌어들인 이벌 돈보다 수입으로 지출한 돈이 더 많다 이 이야기죠. 자 이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입니다. 이건 세계 경제, 중국 경제 이런 등등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가항력적 요인에서는 나쁩니다. 한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요인 볼까요?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이제 국내 내수경제, 그 다음에 또 국내 금융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국내 경제에서 어, 뉴스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경제는 제로성장, 국민소득은 역성장, 고금리, 고물가에 저축은 줄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국내 경제. 한마디로 좋지 않습니다. 자, 금융 시스템 볼까요? 이 금융 시스템은 근데 뭐 신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들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아무도 회사채를 사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 은행채만 살려고 하죠. 시중은행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제 어, 금융당국이 금리 올리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은행으로 돈이 다 몰리니까. 자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에는 이 같은 어, 금융경색, 돈경색이 좀 완화될까? 자이 뉴스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뉴스인데요.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금융경제전문가의 58%가 1년 내 금융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음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 주도국 국가 한국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국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인데 이두 가지 모두 그닥 안심하기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있다. 자, 이것은 상당히 큰 걱정거리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 종합해서 어 저는 2023년 1사분기 내년 또 달러 전망을 이렇게 해 봅니다 어 박석은 1,250원에서 1,350원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내년 1사분기 정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국 요인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러나 미국 요인은 완화되어 있다 즉 한국 요인은 불안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엄청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덩치 세계 일등 기축통화인 달러 미국 요인이 완화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는 1,250원에서 한 1,350원 정도 박스 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 오늘 현재 오늘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은 바로 12월 2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현재 원달러 한 주는 이 가운데 1250원에서 1350원 딱 가운데 13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변수는 많죠. 물가가 정말 잡힐지 그렇다면 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리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또 내수 경제, 고금리또 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 뭐 신용 리스크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은 참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1, 사분기 달러는 1,250원에서 1,350원 정도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방은 제한적일 것 같다. 지금 예컨대 올해 1,300, 오늘 기준으로 1,300원인데 이것이 크게 뒤로 빠질 가능성보다 상방은 오히려 미주소다. 오히려 어떤 때는 135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좀 제한적이겠고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자, 이것이 여전히 변수는 많지만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미지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023년도 1사분기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달러 전망은 우리들의 자산 관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달러 자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변동성은 경제 그리고 전체 투자자산 자산, 자산 변동성에 가치 영향을 크게 끼치므로 일종의위험헷지 차원에서 달러 자산은 유효하다고 라 생각하고 자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것은 개인들의 재정 형편 또 개인들의 투자 성향 뭐 등등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 달러 자산은.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자체도 달러 자산이 지만 그것보다는 뭐 달러 채권, 뭐 달러 이태평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 환 투자, 지금은 환 투자할 시기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환 투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개인이. 어, 주식보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환이고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한달 남짓은 크게 움직였지만 또 사고 팔고 하는데 수수로 들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달러자산을 해치수단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달러 오르면 달러자산을 비롯한 투자자산들은 떨어집니다. 올해가 그랬죠. 반대로 달러가 내리면 다른 투자자산은 오르는 경우가 많죠.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난 한 달여 달러는 급락했지만 반대로 투자자산은 그만큼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이 달러가 안정화가 계속 유지가 되면 투자자산은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 2003년도에는 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작용할지 알수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다 따질 때 일정 부분 정도의 달러자산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환투자보다는 저는 달러자산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3년 1분기 달러 전망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떤 투자라든지 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개인의 노자산관리 또 투자자산관리 등등 해서 혹시 어, 필요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카카오톡에서는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일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